상단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이블 명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왼쪽 상단에 기본키를 눌러서 기본키는 해제해 주겠습니다. 필드 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고객번호는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로 해주시고 수량도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예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겠습니다.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창을 닫아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여야 되죠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필드 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판매 단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2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저희들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닫기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주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주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테이블 1의 정유명을 테이블 2의 정유명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너 조인이 됐죠. 테이블 1의 별을 더블 클릭해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에는 필드가 두개 있는데 정유명은 테이블 1에서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판매 단가만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1, 2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추가로 처리 조건에 있는 필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판매 금액 콜론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적어 주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면 자동으로 대괄호가 쳐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할인율 콜론 고객 등급이 골드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if문을 써야 되죠. I, if 가로 열어주시고 고객 등급 위골드 이면 했으니까 는 쌍따옴표 골드 쌍따옴표 하시면 고객등급이 골드가 되죠. 콤마 30 적어주시면 되고 고객등급이 골드가 아니면 20, 10, 5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5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O를 블럭 씌워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골드가 아니면 로얄인지 물어보고 로얄이면 20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O를 블럭 씌우고 Ctrl V 를 하겠습니다. 고객등급이 일반인지 물어보고 일반이면 10으로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if문을 보시면 골드이면 30 로얄이면 20 일반이면 10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총 매출액 콜론 판매금액 빼기 가로 열어주시고 판매금액 곱하기 할인율 나누기 100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점수 적어주시고 콜론, 총 매출액 나누기 200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보고서 마법사에서 작성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Query를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Query1의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Query1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맥의 변수값 입력이라고 뜨는데 이런 경우는 할인율에 오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할인율 퍼센트를 보겠습니다. 아이프 고객 등급. 고객 등급 있으니까 상관없죠. 골드 30 아이프 고객 등급 로얄. 고객 등급 일반. 5 10 정확하네요. 할인율. 여기 이름이 할인율인데 필드 이름이 할인율 가로 열고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할인율 퍼센트와 할인율 이름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 여기는 필드 명이니까 필드 명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컨트롤 C 할인율을 그대로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이젠 문제가 사라졌겠죠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쿼리 1을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없이 값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 점수에 소수점 자릿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시험에서는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지상이 있죠. 모든 수치는 컨트롤의 속성에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여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점수도 정수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포인트 점수를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를 눌러서 소수자리 수를 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면 포인트 점수가 아직도 소수자리 수를 가지고 있죠. 디자인 보기에 와서 포인트 점수에서 속성 시트를 누르시면 형식이라고 있는데 형식에서 일반 숫자를 눌러서 0이라고 소수자리 수를 0이라고 지정을 해도 저희들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 형식을 다르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숫자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엑셀 공부할 때 0과 샵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형식을 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을 닫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소수 자릿수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폼 디자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주시고 레이블을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서식을 눌러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 크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방향키로 화면에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해주시고 다음 정류명 판매단가 고객코드 테이블 1의 디자인 보기에서 고객 코드로 변경해 줍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목록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쿼리를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정류명, 판매단가, 고객코드, 고객명, 고객등급, 수량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고객명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마침을 해주겠습니다. 정유명 레이블은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 탭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점점점을 클릭해서 퀄리 작성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너조인을 포함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퀄리 하나만 있어서는 이너조인이 안되죠. 이너조인을 하려면 최소한 테이블이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테이블 추가를 눌러서 테이블 1, 테이블 2를 불러오겠습니다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고 정유명에서 정유명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명은 테이블 1에 있는 정유명을 쓰겠습니다 테이블 1그 다음 쿼리 1을 테이블 2에 판매단가가 있으니까 테이블 2로 바꾸시고 고객 코드는 테이블 1 고객명도 테이블 1 고객등급도 테이블 1 수량도 테이블 1 고객명을 오름차순 하라고 따로 빼놨는데 쿼리 1을 저희가 삭제할 거기 때문에 고객명에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퍼리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테이블 제거.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조건을 주겠습니다. 고객 등급이 신규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 등급에서 신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고객코드가 20030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2003000을 적어주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고객 등급이 신규로 다돼 있고, 고객 코드가 2003000보다 작은 값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 SQL 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SQL 보기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1이 inner join, 테이블 2로 돼 있죠. inner join이 들어왔고, 웨어, 조건절, 오더바이, 정렬 다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눌러서 형식 탭에 열 이름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침 단추를 누르시고 회색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로 옮기시면 됩니다.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는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직선이 그어집니다. 속성 시트에서 두께는 6PT로 해주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해주시고 정렬 탭에서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누르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하겠습니다. 셀렉트 문이 전부 선택됐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는다운표 컨트롤 V 다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 폼보기를 해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파일, 인쇄, 인쇄미리보기, 페이지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위쪽 여백을 60으로 해주시고, 확인. 주변에 회색이 있기 때문에 회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미리보기 닫기.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본문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서식 탭을 누르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누르겠습니다. 폼 1의 이름은 변경 없이 쓰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만들기 탭을 누르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고객등급, 고객명, 수량, 판매금액, 할인율, 총 매출액, 포인트 점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고객등급별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객등급을 그룹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고객명의 내림차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객명을 선택해주시고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요약옵션을 클릭해주시고 고객등급별 각 항목의 합을 산출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합계의 수량 판매금액 총 매출액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도 똑같이 수량, 판매금액 총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총 합계도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딜리트 하겠습니다. 나 o 도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딜리트 해주시고 평균은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총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은 완전히 붙여주시고 고객 등급은 본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고객 등급을 블럭 씌워주시고 상단의 역렬,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고객명을 블럭 씌우시고 적당히 위치를 옮겨주신 다음에 크기 공간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시고 수량도 범위를 씌워주시고 왼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적당히 크기를 키워주시고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판매금액도 범위를 씌워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크기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할인율도 범위를 씌워주시고 크기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총 매출액도 범위 씌워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포인트 점수도 적당한 자리에 맞춰 주시고, 맞춤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탭을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는 데이트 만들어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회색 조절점으로 바짝 붙여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주시고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글꼴은, 글꼴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 주겠습니다. 제목은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작성일자도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홈탭에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겠습니다. 총평균이 소수점이 표현이 됐습니다. 소수점이 표현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형식을 0으로 만들어주시고 고객명이 가운데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할인율이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서 가운데 오도록 조정해주겠습니다. 포인트 점수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고객등급은 고객등급 고객명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할인율은 크기를 줄여주시고 포인트 점수도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총 매출액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판매금액도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금액이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누르시고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수량을 범위 씌워주시고 소수자리수가 0.2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형식을 0으로 바꿔주시고 소수자리수는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시고 보고서 머리끌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눌러서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을 넣어 주겠습니다. Ctrl-C, Ctrl-V, 방향키로 위치를 잡아 주시고 선을 두 개를 선택해주시고 Ctrl-C,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Ctrl-V, 합계 줄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합계는 고객명과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옮겨주겠습니다. 고객등급은 한 번만 나오고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속성 시트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예를 해주겠습니다. 크기를 맞춰주시고 선을 하나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방향키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총평균의 위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로 조금 내려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합계 위에 있는 선은 점선이기 때문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선 종류에서 점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끌의 아래쪽 선은 선의 굵기가 조금 굵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서 선두께 EPT를 해주겠습니다. 두께는 뭐 3pt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께가 위에 썸보다 두껍게 보이면 됩니다.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 고객 등급 바닥 글을 선택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 단추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평균의 위치가 학계 밑으로 와야 되죠. 이동시키겠습니다. 작성일자도 좀 가깝게 붙여주겠습니다. 방향키로 학계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작성일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서 최대한 붙여 주겠습니다. 총평균은 한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액세스를 종료하겠습니다.